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주 유려한 기계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베누아란 제품인데요 까르띠에 베누아 알롱제입니다 베누아는 욕조란 뜻이죠 아주 멋있는 타원형을 띄고 있습니다 전체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무 사용감이 없는 아주 깨끗한 제품이고요 이렇게 D버클입니다 18K 핑크골드이고요 케이스 또한 18K 핑크골드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베젤에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오리지널 세팅입니다 크라운에도 역으로 다이아몬드가 장식이 되어 있고요 다이얼을 보겠습니다 다이얼을 보면 약간 밋밋할 수도 있는데 약간의 무늬가 있죠 이 무늬가 이 제품을 더 럭셔리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까르띠 매장에서 4670만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고가의 명품 제품입니다 그리고 베젤의 크기는 좁은 쪽이 22mm, 까르띠 홈페이지 디테일에는 21이라고 써있는데 저희가 재보니까 22 정도, 약22 정도 되고요. 위에서부터 아래가 아주 긴 쪽이 47mm입니다. 그리고 두께는 8mm 이고요. 이 제품은 방수가 30m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매뉴얼로 와인딩을 하는 제품이고요. 조심스럽게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독특한 면이 있는데 뒤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각인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접힙니다. 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다 접히는 구조 보시면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일자로 되어 있죠. 이렇게 가레띠의 각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K 핑크골드의 D버클입니다. 이 제품은 더보기에 링크를 타고 가시면 아주 매력적인 가격에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까르띠의 베누와 알롱제 18K 핑크골드의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